윤곽 수술은 역시 페이스라인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에서 스마트 윤곽 수술을 받은 지 2년차 된 하늘입니다 수술한 모습을 잘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홈트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시기 조절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렛미인의이진수 원장님이 나오셨던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이 병원 후기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페이스라인에서 수술하신 분들 후기들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다. 아 페이스라인에서 그래도 윤곽 수술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너 자연스럽게 이뻐졌다 약간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나긋나긋하시고 뭐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이제 수술 후에도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